이 아니잖아요 끝에 알그 아, 뭐지 완전한 부채꼴 음어 그죠? 부채꼴이 아니어서 음. 그 뭐지? 음흠. 이 삼각형? 이 세모를 구하려고 하면 음.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랑 어 엇각이 같다라는 건? 조선이 언제나 어 요거 힌트? 평행 그치! 아하! 잘 떠올렸어요! 좋아! 맞아! 엇각은 음. 평행! 엇각이 같으면 평행! 아하, 음. 잘 기억해냈어요.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면 이 지금 선분 A, C랑 선분 B, D가 평행이다! 라는 얘기예요 그죠? 음. 네. 꿀티에서 두달만에 1등 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